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아반떼 AD 순정 전방 센서 장착입니다 숙련된 운전자라 해도 주차는 매번 스트레스 중 하나일 겁니다 특히나 아파트나 주택가에 주차를 할 경우 애곡히 들어찬 차들 사이로 주차를 하기엔 여간 쉬운 게 아니죠 아반떼 a d 는 다른 차들과 비교해 시공하기 조금 까다로운 차종입니다 손이 많이 가는 편이죠 준비한 제품들의 모습입니다 현대모비스 정품으로 준비했으며 차대 번호를 통해 차량과 정확히 일치하는 색상의 센서로 준비했습니다. 순정 튜닝 문의 및 견적 산정 시 차대 번호가 꼭 필요한 점 작업 문의 시 참고 바랍니다. 그외 전방 센서 전용 스위치 및 범퍼 와이어링 및커넥터의 모습입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배터리를 분리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범퍼 탈거 전 바스킹을 꼼꼼히 해탈거시 흠집을 방지하고요. 범퍼를 고정하는 플라스틱 핀과 볼트들을 풀어줍니다. 조심스럽게 프론트 범퍼를 탈거하고요. 순정 센서에 맞는 사이즈로 홀 가공 후 브라켓을 열 융합으로 범퍼 및 그릴에 튼튼하게 고정시켜줍니다. 떨어질 일도 없으며 차후 센서 교체가 필요할 경우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하죠. 와이어링을 달아줍니다. 깔끔하게 장착되었습니다. 이번 작업은 전방 센서 전용 그릴 교체 없이 진행되었는데요. 가급적 그릴 교체를 권장합니다. 그릴 교체 시 이점 중 하나로 작업시간 단축과 함께 크롬 그릴로 변경되어 익스테리어 디자인 업그레이드도 함께 이뤄집니다. 실내로 들어오는 범퍼 커넥터는 골게트 튜브와 전기테이프를 감싸 튼튼하고 안전하게 마감하였습니다. 프론트 범퍼를 장착합니다. 이제 전방 센서 스위치 교체입니다. 센터 콘솔 스위치 어셈블리를 탈거합니다 전방 센서 전용 스위치로 교체하고요 전방 센서 사양에선 통풍 시트가 함께 붙어있는데요. 별도 작업 및 활성화를 하지 않으면 작동되지 않습니다. 아반떼에드는 스위치 배선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차종에 비해 손이 많이 가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앞놈 순놈 모두 없습니다. 순정핀 삽입을 통해 신규 배선을 생성해줍니다. 실내 배선 작업까지 마치면 작업은 종료됩니다. 밖으로 나와 전망 센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잘 작동하네요 감지 거리에 따라 계기판을 통한 모니터링과 스피커 신호원 표출로 거리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전망 센서 사용을 원치 않을 경우 센터 콘솔 스위치를 이용해 언제든 오프할 수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도 함께 장착했는데요 우측 카드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아반떼 AD 순정 전방센서 장착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정보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